가게를 1 4개에 하시면서 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고기 당뇨 요리 전문점 뇌기나숙박가 이런 거는 중국식또 갔어요. <웃음> 이것도 뭐야? 가게를 1 4개에 하시면서 네. 꽤 <웃음> 내가 야.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웃음> 그리고 또 작업하시라고 네. 일, 일곱 개를 하시는데 또 하나 말고기 하나 더 하신다고. 네. 말고기 에 지금 주안 전문 두 있고 예. 또 하나는 야, 이제 고만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이제 그닭 요리 전문점을 또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닭 요리. 네. 그건 어떤 겁니까? 거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한약재도 넣고, 아 해가지고. 건강하게. 네, 네. 아무래도 닭이 좀그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단백질도 좀 네. 많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원가가. 원가가. 좀. 히더 그렇죠. 이렇게. 닭고기가 네네. 상대적으로. 뭐 닭은 뭐 정말 음, 뭐 만원 미치 뭐 네. 삼계탕도 하고 뭐 이렇게 백숙 이런 것도 우리가 네네. 몸에 보신이 되니까. 네. 백숙 쪽으로 갈라요. 그래서 건강 음, 백숙으로. 네. 네네. 근데 이제 <웃음> 이 메기나 습바가 이런 거는 네. 자꾸 죽어요. 아, 죽는다는 게 뭡니까? 사망해요. 수족관에서 사망. 아, 그러니까 산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 항상 그러면 생맥이나 생... 빨간살이를... 생물이어야 되는데 아, 그걸로 그게 걸로 하셨고 그좀아 그게 좀 저기에요. 그래서 네. 며칠 전에 네. 제가 중국집을 하려고 중국집을 또 갔어요. <웃음> 이거 또 뭐야? 또 중국집을 또 네. 중국집을 갔는데 <웃음> 예. 그중국집 현재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와이프가 암위를 위해서 위독해서 어허. 몇 개월째 가게를 못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가서 해야겠다고 인수를 딱 네. 해서 53평짜리 보러 갔어요. 음. 가 보니까 얼마 파냐 하랬더니 150만 원 판대요. 일. 하루 150만 원. 네. 그럼 어떤 겁니까? 전잘 몰라서. 그 정도 팔면은 50몇 평에 매출이 괜찮은 건가? 괜찮죠. 건가요? 그게 저 밀가루 장사가 많이 나 남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그런 얘기. 거기 그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길래 제가 폭스뜯어게 봤어요. 47만 6천원 밖에 못 팔았어. 에 150만원 거짓말이구요 네. 그래서 아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중화유래하는 기술자들이 다 곤조통이 굉장히 세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못하겠다. 어. 그 아무래도 워낙 많은 식당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7개를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 뭐 실패한 식당도 물론 있을 거고어뭐 성공한 것도 있지만 네. 실패한 식당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한테 왜 실패했는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첫째는 네. 제가 그쪽에 노하우가 없이 그냥 덤벼든 거 음.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도요 네. 한국 식당 가면 은 음. 여기에 그 한국에서 주방에서 홀에서 몇 달간 일해 아줌마들 이지 네. 무척 가서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음. 노하우가 부족해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저가 네, 음. 제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하면서 음. 메뉴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일주일 만에 문 닫은 적이 있습니다. 아, 식당 열었는데 일주일만에요? 네, 한달 동안 안 해보고 네, 문 닫았어요. 하루에 한 테이블 밖에 안못봤트요그 테이블 큰 데서 그래서 바로 문 닫아버렸습니다. 손해가 엄청 많았죠. 네, 많았죠.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어, 어. 식당하면서 사연도 많습니다. 제가 그 인천에서 백년도 음. 횟집을 했어요. 백년도 횟집. 백년도 횟집. 백년도 백녕도 횟집 인천에서. 네. 아, 그랬더니 예. 이벽 인테리어를 뭘리 썼죠. 인테리어를 음. 안해고 음. 하얀 뺑기를 칠해 페인트 칠해놨어요 인천 전국의 해병대 네. 제대대가 다 와요. 예. 백령도래니까 어. 그래가지고 너다 등대도 그려놓고 어. 초소도 그려놓고. 아 자기들이? 아니, 내가 그렇게 했죠. 아, 해병대를 다 와라. 어, 그렇 했더니, 전부 학생한테 이래는 거요. 예 본인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선배님, 몇 개십니까? 어어. 어. 아, 거짓말 이잖아요 네. 하도 제가 나중에 제 나이 먹었을 으 때, 아유, 해병대 몇 개시오? 네. 몇 개래. 아, 나몇 개야? 그사람 아, 그 아, 거짓말 시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아주 매직을 몇개 걸어놔요. 어. 야 내가 어릴 사는데 믿기 누구다 너 전화해라 전화번호 하여튼 뭐 벽이 난리 났었어요. 어, 그래. 아이는 되게 좋은데요. 네. 정말 음, 본인이 해병대를 아셨어야 되는데. 아 저는 <웃음> 아못 <이제> 나왔습니다. <웃음> 네. 아마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가셔서 해병대를 못 가셨을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있으셨을 텐데.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웃음> 네, 네. 마음은 해병대인데 뭐 네. 이게 뭐 조건이 안 되니까. 어 그러다가 그 후로 음. 콜라보라는 음. 콜라보? 콜라보라는 술집을 했어요 포찰 콜라보? 네 콜라보 그뭐 만나는 데입니까? 콜라보 한다는 뜻이? 그쵸? 저 어. 우리 그 옛날에 민방어회문 커튼 치잖아요 민방어예 그쵸 그쵸 그쵸 그 전면을 다 가게를 치는 거예요 아 뭔가 음밀한 느낌이네 네. 그래서 거기서 어. 뱀쇼를해 <웃음> 무슨 뱀쇼? 뱀비단뱀이라 뱀 눕으러 가서 놓고 뱀쇼. 어, 어, 어떻게 그 뱀이 어떻게 쇼를 합니까? 아니, 이제 저저 우리 직원들이 목에도 걸고 아, 그러면 아이 특히 여성분들이 날리야 예, 예. 나중엔 사진 찍냐고 아, 목에 그럼이. 걸고 있어. <웃음> 일단 밖에서 볼때 뭔가 커튼이 쳐져 있고 뭐 이러니까 무지고 들어봤는데 뱀쇼 하니까 뭐다 음. 그러는데 막아 그리고 그냥 다 조명을 예. 라이트 같이 쳐 주는 거야. 라이트 같이. 막 아, 이, 이, 오. 이 영...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그게 한2 0 0한2 0한 7년도? 그러면 8년도. 인스타나 이런거 없던 시절인데 네. 근데 그게 또 소문이 났나 봐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하지만 네. 오 정말 특이하시네. 아이디어가 보통 아니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뱀은 쥐를 먹잖아요 쥐. 예 네, 쥐를 먹습니다. 그냉동쥐 아, 네. 사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먹이는 거예요. <웃음> 설마 그 먹이는 장면은 안 보여주시죠? 손님들한테. 아유, 안 되죠. 큰나죠그러 그럼요. 예, 예. 그래가지고 참뱀 장사 님 뱀쇼를 <웃음> 다 했어요. 식당에서 뱀쇼를 한다. 예. 야, 틀데 벽을 하얗게 해서 마음대로 낙서하게 만든다. 예, 뱀뱅대, 해병대가 20분 이상 해병대 제대군인이 왔어요, 거기에. <웃음> 그래가지고 그냥 아직 말도 못 했어요.